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일요일날 스쿨일기 아주 수, 수료식이라고 할까요 종강파티 겸 랠리 에, 우리들 나름대로의 그 승급식 서로 축하해 주는 거죠 에, 그런 자리까지 아주 성대이 마쳤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알차게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한 40명 정도 어, 됐고 그날 일요일이라서 교회 가는다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못 오신 분에서 한 50명이 넘는데 6 0명가까이 되는데 한 40여분 이렇게 참여하셨어야 했는데 다 얼굴이 밝게 하고 들어가셨어요 오늘은 그 최후의 바락이라는 그 진짜 이게 무슨 그 유튜브 제목이 될란지 참 그럴 정도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엔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후의 바락입니다 모 그룹의 얘기입니다 이제 증자가 다 있고 이제 양심선언 아니면은 거기서 커밍아웃 하시는 분들이 속속 여기저기서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메일 자료라든가 어떤 자료들이 이제 취합이 되면 그러면 그냥 어 아주 그건 팩트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도 다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까지 다 얘기를 하겠다 그냥 뭐뭔 얘긴데 못하겠냐 그러고 아주 이제 그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사실 확인만 더 끝나면은 그러면이제 그 그룹의 이름까지 거명해 가면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합니다. 그 그룹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인류 최악의 나쁜 놈. 그뭐 이러고 보고 저러고 봐도 어떻게 익스큐즈가 안 되는 세계 천하의 나쁜 놈. 그 히틀러 코스프레를 하는 그룹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히틀러가 1차 대전 후에 그, 저기, 배상금을 갖다가 폐전했으니까 배상금이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너무 피폐하고 힘들어하고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 알지만 너무나도 보상해야 되는 그, 그 금액이 너무 천문학적이고 많다 보니까, 아그 어, 감정이 너무, 어, 생활이 공, 핍해지니까는 그런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그래, 히틀러라는 인간이 나와갖고 그 심리를 잘 이용하고 거기다가 아 게르만 민족 사기나의 민족보다도 더 우수한 민족 문맹률이 거의 없는 아라비아 숫자 산수를 잘하는 그유태인들그 집시처럼 전 세계로 이렇게 부표처럼 돌아다니는 또 어디 가나 잘 사는 왜 그를 알고 수를 잘하기 때문에 꼭 걔네들 율법이 그렇고 삶에 대해서 그렇게 다 좋은 그런 걸 갖다 다 배우고 해서 어렸을 때서부터 근데 걔네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유태인을 갖다가 그냥 아무 죄도 없는 유태인들을 다 그냥 말살을 시키자 우리 게르만족이 네. 최고다 뭐 이런, 이런 거를 민족주의적인 그런 거를 갖다가 아주 선동해 가지고 무려 800만이 넘는 그그 그 당시 직계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거나 그 정확하지 않아도 800만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가스실에 가서 그렇게 해서 다 죽였거든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히틀러 코스프레 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무슨 그러니까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하는 그 에, 사람들 거기에서도 다 자체내에서 뭐 자경단처럼 비슷하게 해가지고 무슨 뭐 게스트하퍼라는 걸 만들어 갖고 친위대들 아주 그냥 히틀러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아니 네트워크 네트워크 각자 자영사업으로 코드 하나 받아서 자기가 무전포 무잡으로 왔는데 이런 조직이 야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얼마 전에 아메이 제가 할때그 리더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얘기를 나눴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그분은 굉장히 저랑 같은 시기에 했는데 그분은 꾸준히 해서 지금도 굉장한 그 에, 리더가 됐죠. 예, 그분 얘기가 뭐라고냐면 하애터미가 나와서 처음에는 그냥 뭐 무시하다가 아 초고속 성장을 갖다가 막 그냥 한데 2013년 14년 그때부터는 야 이러다가 어 이건 뭐 우리 아메이 그냥 저기 애터미한테 완전히 그냥 이제 추월당하겠다 추월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암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애터미로 갈것 같아갖고 사실은 무지초 긴장을 했다고 그래요 14년 15년 이렇게 지나면서 인터넷 재판매가 그냥 물량이 그 우리 해명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오합지절이구만 완전 직급 도전으로 아, 아메이도 옛날에 그 91년도에 그 바오라인이라는 게 생겨갖고 15년 만에 흔적도 없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거, 그런 일개 그룹의 이게 아니고 전시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아메이, 아메가 독주체제다. 이제 에터미 같은 거는 외형은 클지 모르지만 속이 썩어서 안 되겠다. 그러고 아주 그때서부터 쾌제를 불렀답니다. 그 주역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 그 히틀러 코스프레를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잖아요. 신의대처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아주 깡패 조직이에요. 깡패 조직. 회사에서 안내사항 그걸 만들어 갖고 임페리얼이 되려고 그러면 일평균 소실적으로 일평균 7천만 PB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뭐 7천만 PB면은 얼마죠? 보름으로 치면은 10, 10억 PB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실적 기준으로. 15일 동안.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금 그 내장을 보듯이 다 이제 데이터업이 돼가지고 다 보고 보고 있는데 전달에 거, 그, 그쪽 그 그룹에서 어떤 일이 있, 있었냐면 일개 오토 판매사가 총장이 됐어요. 이게 있을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15일 동안에 총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판매사를 그렇게 오래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데가 그런 그룹들이에요. 근데 그거 에서 이제 한번 해서 딴 사람들한테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하니까 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래 봐 그래서 일부러 스타로 띄운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지금 회사가 영어그지드끼리게슈타포들 뭐 같은 그런 친이대 그룹 같은 거기에서는 야 이거 회사가 요즘 조짐이 좀 이상하다 뭐 잠깐만 회장님 뭐 이건데 그작년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그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것도 직급들은 뒤지게 높아야 다, 다 크라운이야 걸리는 게 크라운이야 그런 사람들이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거 이, 이러고 있다가 세월 이렇게 보내다 보면 이거 영원히 임페리얼 못 된다. 그냥 완전히 그냥 공돈처럼 떠 있는 그 10억을 못 먹고 죽을 순 없지. 그래갖고 지금 총동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저기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은 저한테 제가 보라고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건다 거기야. 다 거기야. 1월 달서부터 발동을 걸어갖고 작년 말서부터뭐 발표, 뭐 직급 발표를 시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갖고 1월 달에 또좀 잠재워놨더니 어, 지금 이제 4월 달부터는 아주, 아주 작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작정을 하고. 왜 그러냐. 이번 안내사항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임페리아 되려면 직전 3개월 동안 일평균 7천만 pb를 갖다가 달성을 해야 돼요. 그 레코드가 있어야지만이 인정을 해 준다고 그랬다고요 이틀 전에 석세 세미나 였거든요 석세 세미나에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듣고 있다가 국장에서 31명인가 32명인가 국장이 나오더니 그때 파터리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5분인가 살리고 있는 동안에 빨리 충전해갖고 다시 접속을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는 아니 국장 31명인가 그거 하고 몇명 스피치 하는 거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스타마스터하고 로얄 거기는 이제 전, 전달에도 전 로얄들이 스피치가 없었는데 어, 요번달에는 어떤가 궁금하니까 그거게 보는데 아니 웬 일본 로얄 한 분이 나오셔 갖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러 스타마스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스타마스터는 몇 명이고 로얄이 몇 명의 스피치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 그거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되겠네 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장이 전 세계적으로 서른 한두명 이렇게 나왔다는 게 지금 애터미 역사상 있었습니까? 스타마스터에뭐 제가 확인은 못해봤으니까 그런데 뭐 나와봐야 몇명 나왔겠죠? 왜국장에 숫자가 있는데? 근데 스피치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오늘까지 또 한다고 했다고 못했는데 자 지금 이런 조짐으로 가는 걸 보니까는 아 이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거 어하다가는 임페얼임페리얼 끝까지 못하고 말년 크라운으로 그냥 죽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막, 총 동원령을 내린 것 같아. 아, 지가 뭐라고, 지가 히틀러야. 무슨, 뭐, 저 동원령을 내리고, 뭐. 거기 또 동원, 동원령을 내린다고 또 동원 되는 사람들 보면 난그 사람들도 희한해요. 안편으로는 동정심도 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모르는, 네트워크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도 상당수 많거든요. 그분들 들으라고 제가 이거 하는 겁니다. 이 유튜브를. 4월, 5월, 6월을 하면 7월 달에 임페리얼이 되지 않습니까 7천만 비비 뭐 이렇게 해갖고 3개월을 맞췄으니까 어쨌거나 맞춰서 갔던 거쳤쩌고 맞췄서 1 3억 6천만 원이라는 돈그 승급식 할때돈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크라운 되면 3억 나오고 결국에는 크라운하고 임페리얼이 3억하고 10, 10억이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맛있겠어요 뭐 꽁돈이라고 보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13억 6천을 갖다가 마치 자기네들이 무슨 양아치급도 안 되는 그런 일을 갔다가, 그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아놓고, 그냥 완전히, 그 뭐, 히틀러처럼 거 짓을 해가면서, 눈 속이 말고 속이고, 윽박질르고윽박질르고 센터장, 진짜 자격이 있어서,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해서 올라간 사람 센터장 무조건 안 된대. 그 센, 센터피 나눠줄 돈이 없는 거지. 그러면 자기네도 그지, 그, 그 중간에 껴있는 센터장은 완전 거지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딱한 장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억 6천 원 갖다가 재심 합력의 돈이라고. 그 돈을 받아 갖고 자기가 입맛이 포켓 자기 그저기 자기가 그냥 먹 먹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마침 그 저기 그분들이 다 반반 되고 뭐 되고 뭐 하는데 거기다가 재투자를 하겠다. 이게 재심 합력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공하자. 뭐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죠? 실 진짜 그네들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은 A4 용지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그거 못 맞추고, 중간에서 뻥 꺼내고, 저, 한테 이번에, 커밍아웃 하고, 아, 나 진짜, 이건 아니에요. 그래갖고, 완전 독립선언 한, 그, 그, 분들 같은 경우, 거기에서 본부장, 오토판매 사인데 본부장을 가라고 그래서 일이 뻥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구멍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메꾸려고, 또, 그, 뭐, 메꾸는 게 방법이 있습니까, 다? 바지를 세우든 뭐 해가지고, 그냥 가드질을 하고, 돈으로 땜빵 하는 거왜요 방법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무슨 동백장인지 사장 안에 그렇게 그렇게 1 3왕 6천을 마치 그 남들이 언뜻드는 무슨 거의 뭐 위대한 일을 하면서 완전 자기 올 그냥 희생을 감수하고 모든 걸갖다다 그냥 오래내서 그렇게 하는 뭐 굉장한 모습 독립추사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렇게 느, 느끼는데 고작 그거 그렇게 해갖고 직급 도전하는데 그종잣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나왔던 얘기인데 걔네들은 그, 그 돈을 그렇게 활용을 해요 지금 많은 분들한테 그게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은 옛날엔 그래도 저기 그 에이전트들 갖다 판매사 가라 그게 안 먹히잖아요 저같은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해야 되지 그 가보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어디나 전부 다그 그 얘기 쓰시더라고 아휴 가보셔야 합니다 뭐 아유, 우리가 좀더 대강, 대강해서 갑시다 뭐 그러니까 하는 거다 알아갖고 인제는잘안 넘어가니까 인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반판서부터 발동을 걸었대요 반판은 뭐 티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만원 이렇게 반판하면 1 0은 조금 안 나오지만 자네 100만원 생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산수계산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있으니까 전체 분위기가 이렇고 이러니까 는 가짜 그래갖고 그냥 전 에이전트 전뭐 신규도 뭐 나왔던 아직 뭐 아무 그, 그 마스터 직함이 없는 그 사람들 그분들 그냥 전원 다 저 반판으로 가자 지금 이쪽으로 몰고 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들은 어떻게 그렇게들 쓰고 앉아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한번 해보시죠. 그 왜냐? 회사에서 이미 이미 이제는 데이터업이 구축이 돼가지고 아, 딱딱딱딱 몰려서 나오는 것들 다 지금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게 다 보이니까는, 로얄도 스피치가 없고, 뭐, 스타도 그렇고, 몇명 나오지도 않고. 근데 이, 이 애들은 작년부터 알고 있었던든 작년 말서부터 이걸 알고 있었으니까, 서둘러서 서둘러서, 우리나 일단 빨리 임페리아 가고 난 다음에, 뭐, 그, 그, 그거 갖다가 하든 말든, 막, 이, 이런 백장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게 이렇게 딱 생각하냐면, 옛날에 그탄관오리들그 사람들이 완전히 백성들의 그냥 아주 주리를 틀고 고혈를 갖다가 그냥 짜내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자본, 무정포로 들어와서 자영사업자로서 들어온 사람들 갖다 어떻게 그렇게 몰아가지고 그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몰고 가는지 그걸 또 따라가는 분들은 도대체 뭐고 알면서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짜 진짜 나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애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은 자기 영혼이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했어요 이런 사람 무지 많아요. 근데 거기나도 지역도 괜찮은 지역이고 그래도 딱 게임만큼 게임 동네인데도 그런 그런 거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3년 전인가 직급 간사람 있죠. 직급 가 가지고 거기 뭐 회사에서 유인행이야가 징계 두번 먹고 징계를 갖다가 왕창 먹고 그냥 애탐사람들뒤따 끌고 왔잖아요. 그, 지금, 지금이 어떻게 됐어요? 꼭 그런 문제, 문제성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데가꼭 거기서 나와요. 히틀러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의 일신영달을 위해 가지고 온갖 국민을 갖다 전체, 전 세계의 그 죄인으로 만들고. 그래,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 거기에 있는 분들. 그랬더니 제가 전번에서부터 뭐 센터장 그 안내주는 거, 그, 그거서부터 해갖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정도로 아주 무슨 그룹이라고 얘기 안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어, 마이크로사장님이 이걸 듣다 보니까는 이게 우, 우리 그룹이었네요? 우리 그룹이었어요. 어우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고 저한테 연락오고 하시는 분이 무지 많아요. 지금 제가 아직도 모르시는것 같은데 지금 SNS 시대에 소통이 이런저런 루트로 뭐 카톡으로도 올 수도 있고 뭐 전화로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막 손에 띄고 다니는 게전화인데그까지뭐 뭐 마음만 먹으면 뭐,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그게 뭐 이렇게 죄를 졌다고. 그래서 저한테 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요. 저는 뭐그 사람들처럼 직급이 높지가 않아서 어, 이런 사실 뭐 저기 안내사항 나오는 거는 불과 15일 전에 알았습니다. 근데 다 제보에 의해서 여기저기 제보에 의해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7월달에 임페리얼이 임페리얼 에만해 그러고 지금 전국 다 소문 났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아, 이 그, 내장을, 이렇게 확실히 데이터로 보고 있는데, 겁 없이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최후의 바라기니까. 어차피, 못먹어못 먹어도, 그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남, 밑에 있는 분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에? 그냥, 자기네들 그거 일단 10억은 받아 챙기고, 그다 깔아줄 거니까, 그것까지 계획에 놓아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지들 수뇌부들끼리는 그런 얘기 다, 그다 편성을 그렇게 해놨죠. 그뭐 비단 요번에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껏 인리터들다 그런 식으로 같이 무슨 제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왜 나만 갖고 그래 그 정도 아니 그거 있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아 그거랑 지금 똑같은 지금 그거야. 어, 억울하겠지. 왜 다들 갖고 자기는 조금 어 하다가 다 끝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주춤주춤. 그리고 또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자격 프팀법 뭐 그러면서 이제 진짜 자영사업자답게 시스템 입각해서 하자 그러고 막 딜이 까야 지 그러니까 이래저래 거기서 타임을 놓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어하다가 임팩을 영원히 못 가겠네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면 저 때문에 그 10억 좀 나중에 은행에다가 이렇게 적체해 놨다가 나중에 따끈따끈하게 받게 저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 10억 영원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요번에 그 안내사항 그 상황이 나왔어요 그 상황이 나와서 그대로 적용하면 은 그동안에 그 히틀러 조직 같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래도 이게 시스템인가 우리가 최고로 잘 나가는 그룹이야 어디 지역명을 따가지고 전부 다 무슨 그룹 무슨 그룹 먹으려고 뭐 아주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최우수 그룹 옛날에 무슨 서울대 학교 간 것처럼 아 우리는 서울대 멤버들이야 우리는 6.41기야 뭐 이런 등등의 그럼 그런 거 같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야말로 세 중에 제일 새가 될 확률이 거기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요번에 안내사항 그대로 이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 뭐야, 우리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냐? 온갖 거다 그냥, 온갖 거다 그냥 집불 하고, 이렇게 왔는데, 완전 새 됐네? 아니, 근데 한 달, 두 달씩, 이게 진짜 새 정도가 아니네. 완전히 그냥 막 갔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반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제 부도 없어. 긁어댈 수도 없어, 이제는. 회사에서 이제는 거기에, 거기에 재판매까지 그게 연루가 돼서 그렇게 나왔다. 그랬더니 거, 거기서 그러더래요. 그쪽 크라운, 그 하수인 같은 크라운이 있거든요. 그 크라운이 전화 걸어가지고, 얼마나 정신없는 인간인지 전화 걸어갖고, 거기 누구하고 있죠? 그 그룹에. 네,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해모임 갔다가 뭐 재판매에 걸렸어. 그 했더니 아니 우리 그런 일 없네요. 그랬더니 아 여기 아니었나? 그러니까 여기저기 걸리나 봐. 정말 아 아니 웃기는 짬뽕들 이런 짬뽕들 없거든요. 그런 무리들이 그것도 대 애터미에 암적인 존재로 그렇게 있다는 게 지금 이 시점까지도 있다는 게 너무나도 그리고. 센터피가 딱 그렇게 돼서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 그그 그 자격 요건이 되면은 되는 거 되는 거지, 지들이 무슨 승인을 내주고 말고 뭐가 있어요? 근데 아니 무조건 안 된대. 자 자기네들이 줄줄이서 딱갈때안 가면은 무조건 적이 되는 거야. 무조건 왕타 왕따 정도가 아니야,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이유 없음. 조만간에 아주 아주 아주 큰 조치가 일, 일어날 겁니다. 그런 조짐이 아주 뭐라 뭐라 그냥 피거든요 그니까 뭐 그때 경을 치는 거 여러분들 다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제목대로 최후의 바라. 지금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안내상 그 그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그 인터넷 재판매도 이제 근절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막카드를 몰아서 가고 이런 거 드디어 이제 배팅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하겠다. 그럼 뭐 사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진통이거든요. 진통도 아니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는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지금 공황상태 좋은 소식이지만 어 이게 우, 어떻게 이게 그런 어 해야 되지 그만 여태껏 이 사람들이 우리 꼬셔갖고 이렇게 한거 그러면 우리는 하수인 노릇만 하고 우리가 그냥 황, 진짜 황세 된거 아니야 세대 된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거기 뭐 어쨌거나 같이 뭐 동의를 했던 아니면 몰라서 같은 자단에 쫓아갔으니까 공범이 된거죠 근데, 모르고 간 거는, 모르고 간 거는, 그, 고의성이 없다. 그렇게 판정이 되면, 그,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다고 해서, 뭐, 뭐, 뭘 하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시스템이 뭐냐? 그 시스템을, 이제부터는 제대로 알고 늦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는 지금부터 도 알고 하는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좀 전에 제가 최후에 발악한다는 그 그룹 제가 한번 두고 보세요 아직 도그 저기 어떤 각성 없이 반성도 없이 그리고 진짜 완전 대기종군 상태로 그렇게 사람 다시 쓰는 거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다시 돌아올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성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최후의 발악을 그렇게 아주 뻔뻔스럽게 하는 거 봐서는 에 반성하더라도 꽤나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쪽 하고 하면 은 언제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라도어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래도 또, 또 이나마라도 안 하면 뭐하지? 자 여러분들 전반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있지만 본사에서 진행하는 그